영하 10도 이하 사용금지날로 얼어 죽을만큼 추운 날만 사용한다. 도복 안에 옷을 많이 껴입었다. 옷이 두꺼워서 턱걸이 향이 방해된다. 쇠봉은 왜 이리 차가운거야. 해가 떠 있는 시간도 너무 춥다. 평소에 108개씩 하는 턱걸이 추워서 잘 안되는 것 같다. 겨울철 필수 인실 체육시설 계획에 없던 대파리프트 많이 껴입어서 움직임이 둔해졌다 몸단속은 항상 철저히 춥다고 운동을 쉴 수는 없다 진짜 개춥다 몸에 열이 안나 마음의 평화 평정심을 유지하자 춥다고 하루 쉬면 이틀도 쉬고 그렇게 영원히 쉴 수도 있다 항상 꾸준함을 유지해야 한다 울구나무석이는 땅이 얼어서 집에서 꾸준하게 연습한다 추위에 미쳐버렸다 편집하는데 이 장면은 찍은 기억이 없었다 아무리 추워도 쉴틈 없이 뛰다보면 열이 난다 추운 날열락게 운동하면 뿌듯한 느낌이 벗는다 0.4kg 감량 김장전 몸무게 진입 두복만 입으면 나가는 줄 아는 개토끼. 아직 못 나가, 과잉 보호하는 중이다. 안아달라고? 예, 이 족같은. 칠레 습도 미쳤다. 겨울 장마가 왔나봐. 홈트 전문 개토끼. 바로 개자세. 내 운동 루틴을 이미 다 알고 있는 것 같다. 건강해지면서 관심성이 증가했다 한 번씩 관심을 끊어줘야 한다 물러서지 않는 저 자신감을 좋아서 안아주는 거 아니다 너무 추워서 앉는 거야 걔 발도 시렵구나 신기하네 많이 부족하지만 꾸준하게 발전 중인 턱걸이 1년째 되는 날 턱걸이 1년 변화 영상을 만들 계획이다 철봉 위에서 날아다닐 만큼 연습할 생각이다 중량 마무리 약한 녀석 매일매일 귀찮아 죽겠어 한동안 맛없는 차전 잡히나 안먹는다 매일 먹던거 안먹는데 기분이 왜이리 좋다 바가된 기분이야 아까워라 요즘 체중 감량폭이 크다 추위에 부들부들 떠는게 효과가 큰것 같다 지금 이 속도로 감량되면 생각하던 기간 안으로 70kg대 진입하기는 힘들 것 같다 힘들어도 멈추지만 말자 늦더라도 조금씩 가다보면 I 끝이 좋같